일단 첫 번째로 너무 좋은 제품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요즘에 사실 마스크를 안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항상 쓰고 버리고 이런 게좀 죄책감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광고하게 된 제품은 필터만 갈아주면 은 그래도 오래오래 쓸수 있어서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열심히 제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돌파 감염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마스크 꼭 잊지 마시고요 꼭잘 챙겨서 우리 모두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